촬영을 해서 먼저 진행하는 거아니어 동대표 회의를 진행하는 회의에 방법받고 아파트 동대표 회장님의 입장으로써 진행을 하시는 데에서 어, 이, 이, 오늘은 어 교육이 아니고 세미나에 대 패널들이 계속 질문을 할 거예요. 음. 강의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하시면 은 지금 이렇게 우리 김경호 회장님이 직권사 대표적으로 질문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새롭게 얘기해 주시고요 해주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 우리 가 아까 마이크 예, 이 마이크 쓰셨대요 예. 마이크 하트도 목늘 고생 보십시오 예. 질문하실 분이 질문을 놓고 그렇게 예. 하는거요 <웃음> 질문을 하고 <웃음> 이쪽에서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아파트 앞에 사무국장 이규만입니다 조금 전 음. 어, 소장님께서 세미나를 하시는데 그 내용은 우리 회의에 관한 뿐인데참 좋으신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제가 입주자 대표 회장 출신으로서몇 마디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까 회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점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회의를 할때 회의의 정족수입니다. 두 번째가 회의를 할때 회의 자료를 이미 동 대표한테 그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 대표가 그 회의의 자료를 보지 않았는 것세 번째가 회의의 진행 회의를 진행할 때 회의에 직접적인 직접적인 어, 관계가 없는데도 불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발언을 해서 회의가 옆으로 약간 옆으로 굴러가는 것네 <웃음> 번째. 방청객 회의 때 방청객에 대해서 이제 방청을 하는데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저도 입주자 대표 회의란 출신으로서 이네가지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네가지가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회의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회장과 동대표 동대표들이 동대표 어떤 자격을 강화해야 돼요 관리소장님들은 주택관리사라는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이미 벌써 어떤 정도의 신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동대표와 입주자대표회장은 사실 선거로서 선출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동주택관리법과 아울러서 공동주택관리계약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로가 없었을 때에는 이 계속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공동주택과에 한번 제가 그거를 의견을 제시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지금 서울시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시민학교 시민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표회장이나 대표들이 한, 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이거를 법적으로 이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동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면 입주자 대표 회장의 기본적인 공동주택에 이해법이 없으면 계속 이게 되돌아봐요. 아까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제느낌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족수 미달되는 것. 정족수 미달되는 것. 참, 그러면 정족수가 미달된다면 사실 의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의결을 할수 없다는 소리는 회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뜻입니다. 의결할 수 없는 회의가 무슨 의결기관인데.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그의견할 수가, 만약 없을 정도의 동대표가 참석되었다면 그 입주자 대표 회장이 지금을 대답요 음. 왜냐하면 입주자 대표 회장이 동대표를 어떤 식으로라도 데리고 와서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회장의 능력입니다. 그거 안 되는 사람이 회장을 앉아서 회장이라고 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두 번째는 회의 자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읽어본다. 사실 이게 참 크나큰 부끄러운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입주자 대표회의문화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자격 없는 사람도 사실상 이에 3해 했을 때 이에 3해 했을 때 계속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걸 사실 자격을 박탈되어야 돼요. 근데 자격 박탈이라는 것은 좀 그렇고 이거 역시 입주자 대표 회장이 책임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주자 대표 회장은 자료를 관리소장으로부터 받고 나서 자기가 의견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안 그러면 충분하게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동대표를 불러서 뭐 면담을 하든, 안 그러면 전화를 하든 그 내용을 이미 한 차례 정도는 조, 어떤 조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조율할 능력이 없는 대표 회장이라면 그 대표 회장도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표 회장의 책임이 더 크다 하고요. 세 번째, 회의 진행에서 직접적인, 어,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발언을 해서 회의가 옆으로 빠지는 것. 이것 역시 회장의 책입니다. 회장은 그 회의를 주재하는 진행하는 의장이에요. 의장이 그런 것을 발언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발언을 했을 때 중간에 커트를 시켜야 돼요. 그 커트를 안 시키면 그사람이 위해서 회의 전체가 뒤틀어질 수도 있고 안 뒤틀, 뒤틀어지더라도 분위기가 방창 다운될 수도 있어야 돼요. 방창 다운될 수도 있어요. 회의장이라면 회의 자체를 정말 규제를 해야죠. 그래서 그 역시도 회의장의 문제고 네번째, 방청계의 방청은 이미 사실 이런 게 옛날부터 있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좀드한데 옛날에는 여기서 싸움도 일어나고 더큰 어떤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보면 회의 방청에 대해서 27조에 다 있어요. 27조에 보면 자세히 나왔는데 어, 예를 들어서 방청자는 발언을 할 수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해장의, 어떤, 해장의 근황으로 어떤 방권 심의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거나 이러할 경우, 해장이 허간 경우에는 발언을 할수 있어요. 근데 그 발언이 정말 취지와 요건에 맞을 때, 그랬을때그 해장이 계속 발언을 진행하도록 놔둬야지. 그거 이외에, 뭐, 예를 들어서, 이거 27조 2항에 보면, 3항에 보면, 폭력 및 욕설,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동별 대표자 발언의 의견에 대진하게 손뼉을 치는 사람, 방청을 하면서 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그 밖에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이 사람은 회장이 근황으로 바로 퇴장을 행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돼요. 근데 그것 역시 회장의 능력과 어, 회장이 어떤 자질 본자라고 생각합니다. 회장이 그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으면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네 가지가 종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 개인적으로 우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의 능력과 자질을 좀 높이고 이것을 서울시에서 지금 이제까지 공동주택시민학교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자질을 높이려고 노력했지만 그도 교육으로 부족합니다. 지금의 교육보다 두 배, 세 배는 강화시키고이 자질을 이수한 사람에게 한해서 동대표라든가 입주자 대표 회장에 나왔으면 <웃음> 좋겠습니다. 그걸 아마 이제 저희 뭐 어떻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입주자 대표 출신에서 그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말씀질 네. 드리겠습니다. 네. 아, 저런 분이 우리, 회장, 우리 아빠도 회장님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웃음> <웃음> 아, 진짜로 어, 굉장히 공감한 <웃음>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약간 자질 문제도 굉장히 회장님은 이렇게 좀 자질 굉장히 보시는 분고 저렇게 마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우리 아빠도 회장님이었습니다 으첫 번째 거에 출근만 제가 이제 회의 종료 소비 때할 것만 저의 경험 이제 소장으로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경우가 이런 게 문제가 되냐면 일반적인 아파트는 괜찮아요. 이렇게 한두 명 빠진다고 회의가 어기된 소스 안 맞거나 그런 경우는 아닌데 대부분 어, 단지가 좀 시끄럽거나 아니면 비상 대책위원회가 있어 서지막 서로 싸우거나 그러면 대표님들이 출분해서 한두 명 사태